안녕하세요. 철원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올달에는요. 어,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 이렇게 어, 새롭게 출발을 한 그런 달인데요. 특히 우리가 기대하기는 부동산 정책이 좀 변화가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바라보고 있죠. 어, 근데 또 너무 정책을 심하게 바꾸면 가격이 또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국토부 장관또 이제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뭐 완화해 줬던 여러 가지 한세 가지 정도 양도세 관련 이런 정책들이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바꿔야 될 그런 정책들이 기대했던 정책들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가져다 둬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그러면 현재 어, 부산 지역에 저는 부산에 있는 부동산이잖아요. 저런 부동산이 어, 이렇게 부산에 있는 어, 각 구별로 이런 부동산들을 어, 조정을 좀풀수 있을 건지 앞으로 아니면 풀수 있는 그게 아직 힘든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군은 어떤 흐름을 지금 2022년도에 들어와서 가져가고 있는지 그걸 짧고 좀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고요. 그리고 향후에 집을 파는 거라든지 또 이런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부산 지역의 각 구별 2022년 1월부터 4월 말까지의 시세 차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부산 전체 총괄을한 시세를 보면 아, 어, 이거는 빠진 게 아니네요. 그렇죠? 어, 이걸 간단하게 참이 차트를 한번 짚어 보면요. 어, 차트가 어, 요 요쪽 밑에게 매매 지수죠. 매매 지수가 요리로 움직입니다. 어, 위로 가면 전세 지수입니다. 뭐 어, 1위로 가면 매매 전세가 다 우상향하는 차트겠죠. 요리로 내려가 있는 거는 매매 전세에 다 동시 밑으로 하락하는 그런 차트입니다. 제자리에 있으면서 그래프가 위로 쫙 올라가는 것은 매매는 보합이고 전세만 올라가는 것일 거고 어, 여기서 차트가 바닥에 붙어서 어, 여기 0에 가까우면서 옆으로만 가는 건 전세는 안 움직이고 매매는 가파르게 움직이는 그런 차트의 개념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서 그럼 이리로 쫙 내려간다. 이런 거는 매매는 제자리인데 전세가 쭉 빠지는 거고요. 맞죠? 1위로 간다. 1위로 가는 거는 매매는 막혈락하고 전세는 제자리인 그런 차트입니다. 차트 큰 틀이 이해되시죠? 어,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면 부산지역을 놓고 보면 요거는 매매와 전세가 그래도 같이 상향하는 쪽에 있네요. 그래프가. 이러니 부산이 조정 풀리기가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쉽습니다. 이게 밑으로 4 4분면 밑으로 이쪽으로 요 밑으로 이리로 와야 뭘 풀어볼까 어쩔까 할것 같지 이 위로 이렇게 있어갖지고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검정구 놓고 보면 1월에서 2월까지는 빠졌다가 어, 그랬다가 그 다음에 2월에서 3월에는 다시 좀 올랐다가 여기 차트 이렇게 놓고 보면요. 여기가 출발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건데 어 지금 3월에서 4월은 꽤큰 폭으로 전세와 매매가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빠졌던 게. 어 그리고 강서는요. 어 매매는 하락인데 전세는 유지가 되어 있는. 최근에 매매 하락폭이 좀더 커져 있네요. 강서는. 그렇습니다. 전세는 근데 아직은 그냥 옆으로 현재는 보합이네요. 3월에서 4월 사이에는. 그 다음 동래구는 작년 12월 말부터 계속 동래래미안 아이파크가 입주장이었죠. 거의 뭐 3854세대 정도 되니까 그 옆에 인근에 SK도 입주한가고 하면 거의 뭐4천한 거의 한 4, 5천 세대에 준했죠. 그런 입주물량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직 뭐 입주물량 소화를 채다 마무리 못한 그런 진도인데요. 전세가 거의 제자리입니다. 거의 붙어있고요. 대신 매매는 3월에서 4월 사이는 1월에서 2월, 2월에서 3월은 매매가 딱 제자리에 있다가 전세는 아직도 거의 제자리입니다. 근데 매매는 3월에서 4월 사이에는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남구는 매매 상승폭은 크지는 않지만 전세는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매매지수보다 전세지수의 그 변화가 더 좋으네요. 남구는 부산 부산친구는 전세가 큰 폭으로 쭉쭉 갔다가 쫙 빠졌습니다 전세가 매매는 소폭으로 아직은 상승 쪽에 있습니다 3월에서 4월은 매매는 거의 제자리고요 전세는 좀 많이 빠졌고 요런 차트입니다 부산진구는 북구는 매매지수는 쭉쭉 올라갔네요 근데 전세는 큰 폭으로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의 어떤 폭입니다 폭이 크든 작든 사상구는 매매 전세 아주 이상적으로 차트가 좋습니다. 둘다 우상향하는 그런 지금 차트에 있네요. 대신 내 집은 안 팔리겠죠. 잘안 팔리지만 팔린 것들이 막 손해보고 판 거는 그렇게 없다 소리입니다. 이게 사상구는. 사하구 같은 경우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매매가 잠시 올랐다가 2월에서 3월 보합이었다가 3월에서 4월은 매매가 하락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보니까 이 차트만 놓고 보면. 그리고 이 차트는요. KB 부동산 시세를 근거로 알아보기 쉽게 차트화 해놓은 그런 이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는 아까처럼 3월에서 4월 빠져가 있는데 전세는 그렇지만 빠진건 아니에요. 상승폭이 큰것도 아니지만 빠진게 아닙니다. 전세는요. 전세는 좀 올랐고 매매는 소폭 하락을 해가 있습니다. 서부는 매매가 아직은 뭐 상승폭이 아니고 하락이에요 올해 2022년 1월부터 1월에서 2월에도 빠졌고 2월에서 3월도 빠졌고 3월에서 4월은 매매는 제자리 전세는 3월에서 4월 조금 올랐습니다 그 다음 수영구입니다 수영구는 매매가 딱 붙어있습니다 제자리에 하나도 안 올랐죠 근데 전세는 쭉 빠졌다가 조금 회복이 돼있는 그런 차트에요 뭐 연재구. 연재구는 매매와 전세가 아예 손을 잡고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차트네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매매는 조금 덜 빠졌지만 전세는 쭉쭉 더 빠져가 있는 이런 그 시세입니다. 3월에서 4월은. 그럼 해운대구. 부산의 뭐 제일 대상이라면 해운대구인데요. 해운대구가 2022년 들어서는 매매는 계속 하락입니다. 하락. 전세도 하락이네요. 해운대구가 지금은 지금 조정이 접되 있네요. 많이 오른 곳은 또 조정이 될 때는 많이 오른 곳부터 또 조정이 좀 되겠죠. 원래 그렇습니다. 작게 오른 곳은 뭐 빠질 것도 별로 없는 거죠. 큰 폭으로 오른 게안 팔리니까 가역 조적이 다른 데는 뭐 백만원, 천만원 이랄 게뭐 억대로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폭이 큰 그런 매물들은요. 예. 해운대구는 매매 전세, 지금 요 차트는 다 하락입니다. 전세보다는 매매 하락 폭이 좀더큰 그런 상황이네요. 그럼 영도구는 매매는 딱 제자리 붙어 있는 데서 약간 빠졌어요. 근데 전세는 쭉쭉 올라가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영도는. 전세 물량이 없나요? 용도가. 이 차트에는 전세는 하여튼 모양이 괜찮은데 매매는 약간 소폭 빠져가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제자리 거의 보암 내지는 약간 빠져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동구는 매매가 많이 빠졌네요. 동구가. 지금도 하락 중이네요. 근데 전세는 3월에서 4월, 아, 2월에서 3월에 약간 회복됐다가 3월에서 4월은 거의 제자리, 약간 빠질 제자리입니다. 약간 빠지거나 제자리입니다. 어, 요게 부산 그 지금 차트인데요 기장군하고 중구만 요 차트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요 전체 차트에 15개 밖에 차트를 못 가져와서 지금 요렇게 차트가 되어 있는데요 어 부산 전체 평균을 딴내면 아까처럼 매매 전세가 부산 전체 기준으로는 아직 하락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우리 동네 이렇게 예를 들어 연제구그 다음 우리 동네 뭐 강서 이런 데는 계속 빠져있는 모양새잖아요. 아 이렇게 빠지는데 왜 조정을 안 풉니까? 이렇게 여기실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아까 이런 데는요. 그다지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평균을 낸게 이렇게 제이 되는 거죠. 부산 전체가. 여기서 조금 더 조정되는 데가 나오면 이제 이 차트가 어, 여기 1사분면이 아니고 나중에 4사분면으로 3, 4, 1, 2, 3, 4분면이죠. 3, 4분면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우리가 풀어달라 소리를 안 해도 그때 어떤 그런 정량적 요건을 충족을 해서 주정심에서 이거는 오늘부로 풀기로 한다. 이렇게 되면 풀릴 수 있는 그게 조정지역이거든요. 지금은 아직 취득세를 푼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출은 더 규제 강화가 되어 있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보니 거래량은 정말로 많이 줄어 있습니다. 줄어 있지만 어쩌다 하나씩 팔리는 그 매물들의 가격들이 모여서 그게 또 이렇게 차트가 되고 시세가 되고 이렇거든요. 이걸 돌아보니까 아까 각 구별로 그런 특징들이 있고 부산은 어쨌거나 2020년 뭐그 가을 그 이후로 작년 21년이었죠. 2020년 작년 작년인가요 세월이 아 작년 1 0월 이후로 어 많이 조용해졌던 게 그대로 있습니다 대출 이거 묶인 그 이후로 빨리 또좀 회복이 되어서 팔고 싶은 집 잘도 다 파시고 지금은 양도세가 2년 다시 보유 거주해야 되는 그 리셋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 하나 팔고 그 다음날 비과세 되는 거 바로 또 팔아도 비과세 되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많이 숨통이 터여 있어요 비정상에서 한몇 발짝은 정상으로 오고는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취득세를 만약에 10억짜리 집 산다, 취득세 뭐 옛날에 째금 내던 거를 뭐 1억 2, 3천을 취득세 내려고 하니, 그것도 쉽지가 않고, 맞죠? 뭐내 집을 또 얼른 팔아야 그런 중과에서 벗어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분들이 많으셔서, 한 번쯤은 부산의 이각구별 흐름을 우리 동네가 있는 곳을 파악을 하고 계시면서 주변의 입주 물량이 어떻게 또 미래에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살피셔서 집을 또 사고 팔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될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음, 어느새 5월이 지금 오늘 19일이죠. 3분의 2가 다 지나가고 있네요. 모든 게좀다 정상으로 정책들이 돌아와서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이 나라 경제가 또 부동산을 발판으로 잘 움직이고 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보를 골고루 링크로 나누어주시면 초롱소장한테 굉장히 힘이 됩니다. 도와주시겠죠? <웃음>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